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염과 코성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코성형을 받을 때 비염 있으면 뭔가 집집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코성형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또 반대로 코성형을 하고 나서 없던 비염이 또 생기기도 해서 또 수술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염과 코성형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비염이 있는 분들이 또 성형하고 나서 비염이 생기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염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 비염이란 것은 단순히 콧물을 흘린다, 코가 막힌다, 그리고 콧물이 넘어가면 재채기를 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요. 이 비염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 림프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먹거나 마셨던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화학 물질이 독이기 때문에 피로는 들어갈 수 없도록 간에서 잡아줘서 림프로 빼게 되죠 그래서 림프로 찌꺼기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땀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림프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위쪽으로 림프가 찌꺼기가 쌓여 있는 것이 폐쪽으로 쌓이게 되고 호흡기계에 쌓이다 보니까 위쪽에 코가 호흡기의 가장 잎사귀가 되겠죠 잎사귀에 림프의 찌꺼기가 쌓인 것이 비염이다. 그럼 이 화학물질을 이루는 대부분 재료들이 뭔가 하면 빵이라든지 밀가루 음식, 라면같이 이런 가공화학물질을 버무려서 먹었을 때이 가공화학물질이 결국 코 위쪽으로 가서 찌꺼기들이 모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가 있으면 코 안쪽에 있는 점막이 있는데요. 이 점막 안쪽에 림프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림프가 있는데 거기에 찌꺼기들이 모였다 그러면은 바깥에 어떤 먼지가 들어왔을 었때 이게 코 점막이라면 바깥에 먼지가 들어오고 이 점막 안쪽에 우리 림프에 찌꺼기 있다 결국 바깥에도 독이 들어오고 안에 독이 들어오면은 결국 안에 있는 독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가블레셀이라는 점액세포가 콧물이라는 형태로 찌꺼기를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염이 있는 경우에 코에 절개를 한다. 여기를 절개를 하든 이 속으로 절개를 하든 절개를 하면 코피부를 절개를 했었을 때세 개의 관이 터집니다. 동맥이라는 관과 정맥이라는 관과 림프관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동맥은 깨끗한 피, 상수도의 관이 되었고 정맥은 이제 상수도에서 영양분과 산소가 빠진 중수도피가 되겠고 그리고 대사가 다 이루어지고 찌꺼기에 모여있는 하수도관이 림프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림프관에 찌꺼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가공화학물질에 화학첨가제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열었을 때이 관이 터지기 때문에 두 가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맥하고 정맥은 전기 소작기로 해서 지혈을 해서 피를 덜 나게 해서 수술을 하면 되죠 근데 림프관은 터져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나노 크기의 굉장히 작은 림프관이기 때문에 이 물이 실제 오염이 되더라도 오염된 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비염 있는 상태에서 절개를 해서 들어갔을 었때 정말 깨끗한 실리콘과 정말 깨끗한 고텍스 등 인공보행물을 완전히 100% 멸균을 해서 집어넣다 하더라도 이 안쪽이 오염되어 있는 림프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었을 때는 다른 시기보다 인공 보행물에 의해서 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 보행물을쓸 사람들 예를 들어 나는 실리콘을 쓰고 싶다 고텍스를 쓰고 싶다 이러면은 비염 있는 시기에 하시는 것은 위험한 행동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림프의 오염 농도에 따라 어떤 경우는 염증이 안 생기고 어떤 경우는 염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인공 보형물이라는 이유로 오염 농도가 높아지면 나중에는 생길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 수술하고 나서 없던 비염이 생겼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흉터가 생깁니다 이 흉터가 생기면 림프의 관의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하수도의 배출 개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만 개의 림프관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한 50만 개, 30만 개의 관으로 현재 줄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수도의 배출량이 현저히 줄게 됩니다 배출의 관의 개수가 줄어들니까 으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자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조금 있었던 것이 수술하고 나니까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림프의 오염 농도가 더 지쳐지니까 수술하고 나서 비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다시 비염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림프관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생성이 되어서 30만 개된게 50만 개 50만 개된게 70만 개 이런 생성이 되는 것은 언제 생성이 되냐면은 잠을 잘때 림프관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2년 지나면 많은 림프관이 생성이 돼서 거의 원래 림프관의 한8 90% 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처음에 비염이 생겼다가 나중에 비염이 다시 없어지게 되는 원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실제 비염의 원인은 우리가 가공 탄수화물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던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이런 림프가 오염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했더라도 비염이 생기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던 이런 인스턴트 가공 탄수화물의 농도에 의해서 비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첫 번째 얘기했던 비염이 있었을 때 수술을 할 때는 인공 보험을 쓰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이런 비염이 없었던 사람들도 원래 가공 탄수화물 좋았던 사람들은 비염이 생길 수 있다 이두 가지를 알고 수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염 있는데도 꼭 수술을 좀 빨리 받고 싶다면 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 보형물이 아닌 자연 보형물 즉 자가 조직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가 연골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 연골을 곧게 갈아서 여기다가 넣으면 아무리 비염이 있더라도 아무리 림프가 오염이 돼 있더라도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 조직이 무조건 100% 안 생긴다고 보장을 할수 없지만 15년 동안 수술하면서 염증으로 생긴 환자는 거의 4,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으로 염증이 생겼다 그만큼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면역 시스템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비염과 코성형은 상당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비염이 있는 사람이 인공 보형을 쓰고 싶다면 반드시 비염을 치료를 해놓고 수술을 하셔야 되고 이런 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먹어서 비염의 원인을 없애고 잠을 잘 자서 있던 림프를 청소를 잘 하고 땀을 내서 림프에 오염된 것을 배출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비염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습관을 가지고 비염을 낫고난 다음에 인공 보형물 쓰고 싶다면 은 하시거나 비염 있는 상태로 코성형 을 하고 싶다면 자가 조직을 쓰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염과 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염 치료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